깨달음이 영원한 생명이고 깨달음이 영원한 광명이 무지 무명이 없어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고 깨달은 존재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깨달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런데 왜 아미타냐 이게 핵심이에요 제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같이 하길 바라면서 광명진나 노마모카 파이로차 나마무드라마니받으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음 오마모카 파이로차 나마무드라마니받으마 지바라 뿌라바들 타야하우모마모가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빠드마찌바라 뿌라바들 허여흐흐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책을 법의 집을 덮으시고 그렇죠 덮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어, 이때면 사람은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두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보면 은 제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로 저는 혼자 떠드는 미친놈이 되니까 저를 미친놈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책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아미타부 처님에 대한 말씀 다시 얘기하면 극락색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생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어, 그렇게 믿을 게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생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생각은 믿을 게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전오식과 제육식, 제칠식 말라식, 제칠식 말라식, 제팔식 아래아식 종자식 전오식을 우리는 현양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현재가 현 나타날 현자 해서 지금 현재 인식된 것눈코입귀로 인식된 것 그것을 계량한다 해서 인식한다 해서 현양식 이렇게 얘기하고 제육식은 전오식을 종합해서 음이때테면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 판단하는 거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육식을 조업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을 짓는다라고 해서 제7식 말라식은 오식과육식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분별한다 해서 끊임없이 생각 분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량식 사량 분별 우리가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 분별이지. 일테면은 남자다, 여자다, 크다, 작다. 일테면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뭐이런한 분별들이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잘난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나와 남을 분별하고 그 분별에서 내가 괴롭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량 분별이 에, 괴로움을 낳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 이 분별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가 에, 번뇌를 소멸하지 못하고 열반당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량 분별식이 제칠식이 하는 것이고. 어, 이 제7식이 전6식과 제8식 종자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인데 제8식 종자식은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하는 것들은 어, 인식하는 것들을 전부 종자로 남아가지고 향후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종결되었을지라도 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현재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 종자식이 사실은 어, 또한 현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릇댐을 낳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80까지 합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한 고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 치우쳐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이 결국은 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없는 자라고 하는 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육신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를 낳게 돼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낳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팩트다 잘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생각 또한 네 생각 또한 밖에서 온 것이고 밖에서 온 것들을 가지고 네가 사랑 분별해서 그것을 진리와 스스로 진리화한다는 라 것은 자기 안의 진리화입니다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자기 안의진리화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 절대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만의 문제냐 그러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한 것, 인식된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상의 팩트인 으로의 생각 또한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파사현정 같이 얘기합니다. 파사현정 파사현정 음. 어, 세워진 것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로 삿된 것들 여기서 삿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절대화하는 것들입니다 삿된 어, 것들을 무너뜨리고 옳은 것 여기서 옳은 것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에, 지구에나 우주에나 아, 일체 모든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사현정 삿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을 세운다 다시 한번 파사현정 네, 그렇습니다. 다소 귀에 안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에 안 들어온 것을 억지로 끄집어들여가지고 가슴팍에 팍팍 새겨야 많이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사후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에? 그러면 사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후관은 대충 한네가 까지 정도 큰 주류로 내가이 네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치고받고 싸우고 가네 못 가네 하고 필요 있네 없네 하고 이제는 우리도 고리타분한 것을 청산하고 좀 자유롭게 삽시다 하는 그거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 제사. 제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때 피티게 싸우고 요즘은 싸우지도 않아요. 이제 대충 받아들여서 일테면은 대세가 되어서 제사 안 지내는 것이 대세가 되어 가지고 뭐 싸울 것도 없고 연대 드신 분들도 자식좋자니까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제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튀게 싸우는 제사의 의식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유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배 이데오르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시대의 불교가 워낙이 팽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불교는 통치 이데올로기에는 정확히 얘기한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무엇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의 관계가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중정주의... 중중중... <웃음> 기운이 없으니까 중중무진 법계 연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중중무진 법계 연기 중중무진 법계 연기 응. 아. 일체중생 시료불성 어. 일체중생이 붙어 있고또 중중무진 법계 연기는 너나 나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즉 상입 이게 이제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실체인 것이고 우주의 실체는 곧 진리일 것이고 어, 부처님이 나를 믿더라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중중보진 법계 연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연기하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이곳이 다른 것 같지만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하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되어 있다 상, 즉 즉은, 에, 다르지 않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은, 상, 즉, 서로 즉해 있다. 나와, 오바마가 즉해 있다. 나와, 푸, 저기, 누구요? 러시아. 푸틴이, 에, 에, 저기, 즉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입 서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배 이데오르기가될수 없잖아요. 왕하고 나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인데. 어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를테면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불교가 지배 이념 소위인지 그 뭡니까. 아 국가적 이념이었다고 본다고 하면 이조 시대에는 혼란계 맞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여기를 봐요. 이조 시대에 맞는, 에, 이념은 뭐냐? 일테면, 유교가 가장 적합해. 유교는 충효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테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 그, 저기, 뭐,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개창화 로분 전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 부모를 모셔야 되고, 잘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필 정부. 여자는 죽으나 사나 사방님을잘 모셔서 사방님은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인 고로 하늘을 우러러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이 이제 소위 집의 이념으로 자리 잡기에 가장 적합했다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조 시대 혼란기 소위 이제 에, 조선시대에는 에, 혼란기에는 에, 지배인형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어, 유교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윤리적인 이념을 얘기한다고 본다면 내세가 약합니다 내세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내세관이 별로 없는 제사라고 하는 유교 의식은 이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어, 에, 유교는 사후를 별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무슨 뭐 일탈면 효도하고 하는 거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어, 그것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를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사후, 그러다 보니까 사후 철학이 별로 빈약하고 어 그러나 이제 제사를 봉행하는 건 뭐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도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테면 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대 봉사해서 매일같이 지청을 지청을 차려서 이제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사대까지는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왜 사대냐 같이 한번 해봐요 왜왜 사대일 왜? 것이냐 사대봉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불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4대는 나로부터 해가지고 부모님, 저 부모님, 중저 부모님까지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시간으로 보면 120년 정도 되는 것인데 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4대까지는 그살수 있어요. 같이 한 집안에. 그니까, 눈으로 보기로 들은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고조 부모님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4대 부모까지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사람처럼. 그게 이제 유교의 사후관입니다. 그리고 한 120년. 지나면, 소위 이제 4대까지 모셨다고 본다면은, 그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 얘기가 없어. 어, 그래요. 어, 그럼 이제, 그 유교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에 그, 에 이제, 유교가, 아 그, 그,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재산은 남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꼭 4대까지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조선시대의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4대까지 지내냐, 3대까지 지내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 때만 하더라도 당파 싸움에 있어서 이 4대로 하냐, 3대로 하냐, 피 튀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났겠어요? 이게 세, 세조 때 세종 때 있었던 세종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4대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절에서 다 지냈어요. 어. 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로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진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4대로 지내야, 3대로 지내야 되느냐. 국진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 고간 대작. 어, 있는 집안에서는 4대로 하고 조금 수준이 낮은 집안에서는 3대로 하자라는 것이고, 그 후에, 에, 조선 말때 혼란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사고 그래서 다 너누라도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 양반이라고 요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90%는 다 가짜예요 살펴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간대작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요것을 내세우기 위해 4대가 자리 잡아서 그런 것이지 세종 때만 하더라도 4대, 3대가 비티게 싸우다가 있는 집안은 4대요 조금 없는지만 산대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보세요 제사를 4대만 하더라도 몇번 지내야 돼요? 8번 지내야 돼요 8번에다 추석 설날까지 합하면 10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0번을 지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인데 아 12달에 10번 지내면 제사 지내다가 허천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서 허천난다고 라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교는 여러분들이 막꼭제사를 어, 어, 지내야 되냐 또뭐 제사 가지고 얽힌 게 많잖아요, 이러면 뭐 그냥 어, 얽힌 게 많아요, 제사 가지고 이러면 뭐 조상이 났으면은 그냥 무슨 뭐 어, 언제 탈상을 해야 되냐, 또 전부 이게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또그 안에는 결혼식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그런 것 가지고 또 이제 감독들 막 하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예, 뭐냐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인데 그 기준이 있다 없다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식을 다 무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공은적세계세서적공의 의식 속에 내용이 있고 내용 속에 의식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걸 중도인데 중도라는 걸 가운데서라는 것이 아니고 어? 음,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도 치우치지 않고 확연히 치우침 없이 볼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가운데고 뭐예요? 그것은 나를 내세운 거잖아요. 나를 내세워서 본다는 것은 치우침이 있는 것이다. 응?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얘기한다면 유교에서 그러면 형식이 필요하냐 형식이 필요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지혜가 어,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인연은 무엇인가 흘러간 것에 매여 있는 것이냐 응? 어, 아니면 이 조건 안에서 최상이 무엇인가 이게 반야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생각 반야. 따라서 하세요. 반야. 브라지냐. 머물러 있지 않는 생각. 머물러 생각. 그러죠. 그러죠. 응? 응. 그런 것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유교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신중심의 사후관이 있어요. 신중심의 사후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 여기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은, 어, 신중심의 사후관, 사후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신을 믿으면 천국 가고, 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이 너무 많아. 인류, 인류사회에 있어서 신이 몇 분이나 존재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아는 신은 영호와 음, 하느님 한 분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서구가 이 시대를 지배해서 서구 문화 패권으로 해서 서구 종교 패권으로 해서 그것이 에, 지배하는 것이지 어떤 권력이 지배한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구 문화 패권에 의해서 기독교가 방방 뜨는 것이고 신은 한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일본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은 전부 신도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신도라는 건 뭐냐면 은 그냥 다 돌아가셔서 좀 의미 있는 분들 다 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배당하지 마세요 지배당하지 마시라고. 사고의 지배 당하지 말라고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어? 예를 든다면은 어? 무슨 그 권력 있는 놈들이 나를 그냥 에? 짓밟고 어? 민생은 챙기자고 그런다고 그렇게 불만만 하지 말고 스스로 집에 당했으니 거기다 찍고 거기에 찍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에 당하고 당하고 난 다음에 딱을 치고 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아니겠어요다 그런 것이지 뭐그려 권력은 누가 났는데 아 고민이나 차네요 응 어. 다 그런, 거예요. 일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필리핀, 필리핀만 보더라도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필리핀, 누가 대통령 만들어? 다, 아, 어, 저기, 저기, 국민이 투표해서 만들었는데, 꼭 투표하는, 뽑아놓은 사람 보면은, 꼭 지질이, 문열이 팔 푼이 죄송한 얘긴데, 어, 부패의 온상을 다 뽑아놔요. 실컷 당하고도. 필리핀 가보셨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갔는데 신이 너무 많아서 어느 줄에 서야 저 저기 진짜인지 몰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신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또 모순이 있어요. 일태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보편적 윤리에 맞는데 선이고 악이고 착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나발이고 무엇이고 이걸 떠나서 어, 최고의 선은 악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은 신을 믿으면 천국가 그리고 나같이 선하고 착하고 어, 똑같은 얘기구나 착하고 선하고 <웃음> 어? 내가 남, 그 남을 남을 그렇게 어, 해야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중생을 위해 살았다고 라 하는 사람도 나 어디 간다? 나 만나려면 어디, 저기 지옥에서 만나야 돼 말이 되냐고 그 말이. 그게 말이요 망하죠. 그러니까 그 사후관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선이지 그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는데 과연 그 선이 예, 진정한 선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선을 얘기할 때, 불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일테면, 뭐, 섬유르게, 섬법계 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생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중생을 위한 것이 선이고,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얘기가 이제 엉뚱한 대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의 선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선을 바탕으로 한, 이제, 사후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후관은, 이제, 모순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미타 극락세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길게 가는 것인데, 세 번째는, 이제, 유물론이 있고, 유물론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뭐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얼씨고 어 저시고 차차차 쓰고 보자 쓰고 보자 늙어보자 늙고 늙어 보자 즐기고 보자 즐기고 보자 되짐면 그만이다. 자식도 소용없고 뽀도 소용없다. 이게 이제 유물론이에요. 어. 고개를 들라 어, 그래, 여기를 봐야 생각이 엉뚱한 데로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 헤어스타일 보시는 총각, 이제 조금 한 10분이면 끝나 기다려 봐봐. 스님하고 자꾸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생각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어. 자, 그래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 얘기하려면 길어요. 일단은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순환 윤회. 윤회는 인과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오늘이 있는 것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래서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이 있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이 있다. 이것이 윤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전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이 생을 낳는 것이고 이 생은 또내 생을 낳는 것이다. 이것이 윤회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아,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현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우리 총무 스님이 어제 그 나하고 총무 스님과 우리 스님들 은 앉아 가지고 그 정해인 얘기 별로 안 해요. BTS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밤 앉으면 나는 방법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왜 재미가 없냐면, 은 세상에 재미라는 것을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굳이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중인지라 전부 부처님 얘기만 이제 불교 얘기, 만 사상적인 이제 논쟁만 하는 거예요. 총무 스님과 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오늘 또 옆에서 이제 우리 석연 스님은 눈치 살살 봐가지고 이제 좀 세다 싶은 쪽으로 이제 스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웃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에, 저기, 총무 스님 얘기하는 게 스님은 본래 이렇게 발음이 또박또박 겠습니까 이제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논쟁을 하는 가운데. 아,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연습했다. 어, 왜냐면 하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에, 상호 공감인데 그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데 바르지 않으면 또박또박 하지 않으면은 전달이 잘안 되는 것이고 언어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연습을 하고 있다. 정말이거든요. 어.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드는 것은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불교는 뭐냐. 그래서 삼세, 예, 인과를 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나도 과거를 연습을 하지만 과거에 나가 바탕이 되어서 현재가 있고 현재에 내가 바탕이 돼서 미래가 있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를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거 연습했지만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고 거기에다 연습을 한 것이고 어, 이것이 이제 현재 나를 만드는 것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다. 과거가 없는 나는 있다 없다. 어 과거가 없는 나는 없어. 난 과거가 화려해. 굉장히 화려해 과거가. 어, 그래요. 그래서 에, 내생이 있다라는 인과적 이치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 에키스는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지만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왜 윤회를 벗어나야 되느냐? 자, 윤회가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윤회가 본래 없다. 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윤회가 본래 없는데 윤회하는 것은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엄력이 있어서 엄력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아는 없을 때 엄력은 남아가지고 엄력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업력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게 사실은 본래 없었는데 인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 만들어진 것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가유적인 것이 작용을 한단 말이요. 어.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로, 본래 없는 것으로 돌아가면은 고가 여인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틀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드는 것은 틀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꽃에 다른 저 꽃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꽃과 저 꽃은 뭘 한다?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 내가 이쁘다, 네가 이쁘다,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꽃이 저기, 이재용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괴로울 수 밖에 없어요. 분별 하는 이상은. 아무리 잘난 놈도 괴로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분별이 있는 한은 괴롭게 돼 있다 그래서 행복과 지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행복과 돈, 행복과 지위, 행복과 명예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자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뭐 뭡니까? 권력이고 나불행이고 돈이고 다 팽개 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윤회를 얘기하되, 윤회를 부정, 벗어나고자 하는 게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게 뭐냐,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깨달음을 얘기하기에는 중생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극락은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아미타부 전임. 아미타 유수부타. 아미타 부하부타. 이게 뭔 얘기냐면 아미타 부처님 본래 이름이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하를 음역한 것인데 아미타 유스는 무량수고 아미타 부하는 무량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체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이다 그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을 아미타라고 얘기하고 뭘로 우리는 보통상 얘기해요? 깨달음으로 얘기한다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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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될 수가 없잖아요 깨달음이니까 깨달음 형상이 없잖아요 깨달음 모양이 없잖아요 깨달음은 뭐라? 냄새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 구제를 해야 될거 아니야 깨달음을 통해 중생 구제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깨달음 거기서 머물러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 아미타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은 구제 구제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찾았을 때 사, 사종연불 사 했어요 사종연불 사종연불 뭐예첫 번째가? 응다 까먹었어요 벌써? 측명연불큰 소리로 일심으로 측명해야 된다 스님이 목 놓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응. 그럼 왜왜 왜 그런다?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부처님의 법장 비구의 18번째 버킷리스트. 내가 아미타 부처님과 간절히 10번만 찾으면 내가 굳이 한다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요 약속이행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오. 측명연불. 어? 관상연불하고 이제 실상연불 하는데 이제 얘기하려면 한도 것도 없으니까네. 여기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모습에현현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궁극적인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것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불교의 신앙 형태는 무엇이냐 랬을 때, 정토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울 같은 경우도, 도울 김영욱 같은 경우도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토신앙이라는 거요. 어.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의 역대로 가장 위대한 그 성인이라고 하는 원효스님 같은 경우도 막 궁극적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찾고 다녔어요. 나아미타불, 나아미타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간단해요. 그냥 지극정성 유심측명 아미탑을 하면 이제 각 극락세계 가는 것이고 극락세계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여요.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극락세계는 어떤 것이냐?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통령 당선됐지만 당선인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부처님에게 갈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러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 또, 저거, 중생구지 하는 거예요. 중생구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헤아리지 말고, 제발, 부디,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짓불도안 되는 가방끈이라든가, 짓불도안 되는 사량 분별이라든가, 짓불도안 되는 그, 신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 장판때, 우리 절짓말로 장판때, 저에 내가 10년당에 20년,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시, 죽지 않은 사람 없으니까, 극락에가자는 마음을 내고, 어, 신행하고, 그러다 보면 극락세계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처되는 것.